자 길에랑 앞단지 돌립니다 놀이랑 커틀라스는 들고 가기 개꿀 근데 은폐장막 썼는데 길에 두개 나오면 은 두피 놈물 나거든요 아까 한번 그랬거든요 까틀라스 돌려주고 아싸 눈사태부덤 반갑다 음 아. 음 아 기래네. 아니 상어를 쓰네? 부럽다. 부럽다입니다. 하나 둘 셋. 거수 도적이라고요. 군세집게 집행자도 쓰네. 벌신기한걸다 쓰네. 냄새 맡 냄새 맡아. 아샤씨나 동전동전 온다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만나봐 가지고 모르겠어. 고기고기 많다. 고만이 고기만 다 굳이 고기만 딱. 고기만 딱. 고기만 딱. 고기만 섹시하지 못했네요 죄송 아니 왜 오른쪽에서 나온거 기래야 개억이없네 아니 선생님들이 생각해도 좀 어이없지 않나요? <웃음> 조용히 해 아니면 바퀴 돌려보니 길가 제일 재밌었냐고요네길에나 <웃음> <기대, 기대> 재밌어 은쉬 <웃음> <웃음> 이렇게 개사기득인데. 아즈샤라 보수 왜 하냐고. <웃음> 눈사태 하나는 가지고 갈만한데 근데 아예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사태 아, 아 싫어요 기레씨 이런식으로 나오면 싫어요 번 아닐수도 있어 멀록일수도 있어 나는 믿어 당신의 정직함을 오늘 방송 길게 하는거 보니 내일 휴가인가요? 아닙니다 휴방을 때려버려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마음 아시죠? 사실 생각까지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이부카드시크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킹빨, 그것도 약간 카드게임이긴 하거든요. <웃음> 아, 왜... 이름부터 노잼 같다고요? 아니, 뭐 재밌어. 약간 블로핑하고 막 그런 거예요. 무한도전에 다를까, 그치? 오히려 좋아. 같이 할걸 <웃음> 아니야 기레님이 나와주실거야 난 믿어 거 많다 거 많다 인정이야 무슨 쿠키야 온난하나 지금 어, 왜 이렇게 세냐 전개력 봐 미쳤는데 근데 저도 미쳤죠 무승 심지어 무기도 남아있어서 <웃음> 너무 잘하죠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